저희 구호는 하나입니다. 윤석열은 당장 지구를!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김건희와 함께 지구를! 너희는 스승이 없으면 길도 못 찾지. 천공스승 데리고 당장 지구를! 촛불바다에 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어야아야오야야어야아야야야어야아야야지야어야지야어야지야어야지야어야지야어야지야어야지야어야지야어야지야어야디야어야이야어야디야어야지야어야아야야야야야야어야야오야디야야야오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덩치고 사 어이야디야 달개치고 이야디야 이상빈이는 어이야디야 치고어야디야한덕순은야디야 도망치고 어이야디야 한덕훈이는어야디야 공갈치고 야디야최은순이는어야디야 빈땅치고 어야디야 김건이는 자기 지고 윤석열은 돌아치기, 국민들은열 뻗친다, 나쁜 놈들 엎어지게 백마족불 허리치자! 그들을 처벌한다 인증한다 엄청 말이 한다 이런 생각으로 자, 머리 위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찢으시기 변하게다 찢어져, 아직은 쓰시면 안됩니다 제가 신어드리면 삼성 기르면서 같이 찢어버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셋꽉 찢어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이 아야 어이 아야 어이 아야 어이 아야오이야디이야오이야디이야오이야디야오이야디야오이야디야오이야디야 어이 아니야! 이야이 아니야! 이야어야이야이야이야이야야이 역반하장 대은망덕, 인면수심, 폭세구비, 주지용님, 진태양난 백태부인, 은우구시. 이란! 없는 oh, 건 이렇게 공정과 상시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국민의 힘으로 죄질을 못 시키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러분 안쪽팔리게 몰아낼 수 있죠 어기야 어기야 어기야 민주시민 다함께 밴놀이 가잔다 l e s go. 함께 넘어간다 정의가 이깁니다 힘내십시오